안녕하세요. 로또 1등 당첨이 된 40대 남성입니다. 낚시글도 많을 테고 인증 없으면 안 믿는 거 당연한 거지만 아직 인증을 할까 하는 생각은 망설여지네요. 사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1등이 되고 어떻게 돈을 쓴 건가 수개월이 지나서 나름의 일기처럼 정리하는 차원의 글을 남깁니다. 보기 싫으면 무시하시고 그냥 소설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금액이나 날짜도 대충 근 사치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되었네요. 힘들게 하루를 사는 자영업자라 로또는 나름의 활력소였습니다. 매번 혼자 독식을 해서 100억이 있으면 어찌해야 하나 상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매주 5천원에서 만원 정도의 로또를 구입하면서 항상 즐거운 상상을 했었고 굳이 안돼도 그리 낙담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나이도 있으니 자영업하는 게 너무 싫어지고 점점 가게는 엉망이 되고 권리금도 없이 가게를 내놨지만 나가지는 않은 상태였으며 계약은 한참 남아있었죠 월세의 관리비도 못 내서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로 지냈답니다 결혼을 늦게 해서 와이프랑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자며 서로 토닥이며 하루하루가 대책 없이 흘러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국민연금 4대 보험 밀린 게 2천만 원 가량이나 되고 주류 미수 금에 여기저기 빚진 게 2천 월세랑 관리비 밀린 게 3천 정도 돼요 부모님 집 담보로 대출받아 내가 5천 쓰고 부모님이 1억 쓰셨는데 아버지 일이 잘안 풀려 이자만 겨우 내가 내는 상태라서 답도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답이 보이지 않는 삶에서 그나마 토요일에 로또를 사고는 호황된 게 1등이 되면 정말 좋겠다는 막연한 꿈을 매번 꾸었죠. 이런 상상은 나름 구체적으로 되어 금액별로 어찌 살지를 다 생각해놓고 행복한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로또를 만원어치 사고 가게에 있는데 이날따라 가게가 무지 바쁘더라고요. 단체 손님은 물론이고 계속 손님이 몰려와 정신을 차려보니 밤 12시였고 남은 취객 몇 팀을 놓고는 혼자 주방 한켠에 앉아 담배를 피며 로또를 맞춰 보았습니다. 1등. 다시 봐도 1등. 회차를 다시 확인하고 번호를 몇십 번은 확인해도 1등. 정신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 1등 당첨금을 확인했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20억 언저리의 금액에 당첨이 된 겁니다. 정신없이 바로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내보낸 후 잠시 가게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심오을하고 사고라도 날까 세상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매번 늦은 시간에도 밥을 해놓고 기다리는 와이프에게 로또가 됐다고 하자 깔깔웃으며 내일 외식하자고 하더군요 올목이며 1등이라고 말하고 용지를 주었더니 몽한 와이프의 표정은 잊을 수가 없네요 둘이 엉엉 울다 웃다 한참을 했어요. 그때 기분이 다시 생각나서 지금 미소를 모금게 되네요. 일요일에 와이프랑 각종 계획을 세우고 연신 웃으며 각자의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전 장인어른과 장모님 신경을 더 쓰고 와이프는 우리 집 식구들을 신경쓰니 서로 고마워하고 또 웃음이 터지고 정말로 이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1등 당첨금을 어디서 받는지는 다들 잘 알테니 생략하고 참고로 많은 금융상품 추천하는 거빈 많다고 정리하고 연락준다고 명함만 챙겼습니다. 별 필요도 없는데 그냥 현금 2천 챙겨달라고 했어요. 2억은 사업자 통장에 넣어달라 하고 1억은 내 개인 통장 나머지는 주고 가는 농협 계좌에 바꾸는 카드랑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체크카드 받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빚 정리를 했습니다. 밀린 국민연금 부가세 주류회사 식자재 관리비 월세도 해결하고 내 개인 카드값과 와이프가 나 도와준다고 받은 카드론 천만원 와이프가 혼술합시고 할부 2년 남은 차 가져온거 모두 상환하며 모두 다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부모님께 뭐라 얘기해야 할지 와이프랑 상의하다.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대박난 걸로 하자 했어요. 천상 그런 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하기로 했죠. 몇백으로 시작해서 2억 되었다 하고 부모님 대출 1억 5천 해결까지 했습니다. 부모님 펑펑 우시며 니들 살림에 보태야 되는데 미안하다 하시고 우리도 울었네요. 창피하지만 지금 사는 신혼집이 보증금 천만원짜리 월세인데 이런 집에 살아준 고마운 와이프와 이런 상황 알고도 귀한 딸 내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 항상 죄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용돈 5천씩 드리고 좋은 일식 집에서 기분 좋게 한잔하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말하는데 또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빚정리 및 양가 부모님 돈 들이니 대량 남은 돈 15억 정도 남았으니 이제 우리가 돈을 잘 쓰기로 했죠. 사실 서울에 살며 15억 가지고 있으면 집이랑 차 사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와이프가 아파트 욕심 같은 게 없고 내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라 내 계획대로 나가기로 했어요 우선 1억은 오롯이 우리를 위해 쓰자고 하고 전세 4억짜리 빌라 전세를 얻었습니다 전에 살던 신혼집은 거실 있는 원룸이었는데 이사가니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니 얼마나 뿌듯한지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와이프가 보내는 차안 바꾼다고 해서 고맙게도 난 팔자에 없던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벤츠를 사면 과소비일까 했는데 와이프도 벤츠 타보고 싶다 해서 구입했고 TV 냉장고 등등 가전제품 적당한 것들로 사고 여주 아울렛 가서 옷이랑 와이프 가방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서 좋은 브랜드로 자전거 두대 천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특별히 흥청망청 쓰게 되진 않았어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사고 싶은 거살수 있게 되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15원 짜리의 돈을 어찌 운영할지 고민하다가 9억으로 수도권에 30억이 좀안 되는 건물을 대출 끼고 구입했습니다. 대출이자 내고 어찌하면 달에 몇백 정도 떨어지지만 사놓고 몇달 만에 2억에서 3억 정도 오르기도 한 건물이라 나중에라도 후회 없을 것 같아서 구입했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다녀와서 3주 일정으로 해외여행 다녀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 양가 부모님 모시고 동남아 여행 다녀왔는데 다들 얼마나 즐거워하시던지 즐거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가게도 무권리로 나가서 정리되었고 평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걸 알아보면서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어 책도 읽고 건물 관리에 필요한 세금 계산서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러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행도 꽤 자주 다니고 열심히 자전거 타며 운동도 하고 먹고 싶은 거사 먹는 것 이런 게 행복 아닌가 싶어요. 어쩌다 보니 이런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만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다 하는 한 편의 소설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글을 쓰며 좋았던 감정들이 다시 생각나 기쁘기도 하고 내가 돈을 어찌 써왔나 생각하면서 정리도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들 행복하시고 또 다른 일등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